저 앞에 단톡방이도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보이나요? 이번 마이크가 음. 안돼 가지고. 조금 마이크가 안돼 가지고 마이크는 그냥 의식하고 아, 아, 마이크. 요거는 이제 저기 동선 아, 여기 마이크? 네. 음. 요건 마이크가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예. 필요 없네요. 예, 예, 필요 없고요. 그냥 가운데서 이 아, 예, 다그 들어가니까요. 조금만 저쪽으로. 이쪽으로 안쓸 거예요? 예. 마이크가 지금 안되니까 욕성으로 예. 아, 조금만 이렇게 예. 예. 그 예. 예. 예. 어. 목소리 크니까요. 예. 그 그래도 실내가 네. 아, 그 정도 더내가 조용하니까 아. 오케이. 일 네. m a 그렇죠. 하겠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연합회 39번째 초대손님으로 그전 제동이신 해군 제동이신 심동보 제동님을 모시고 어 16대 대통령 어, 후보로 출마하시면 출마의 변과 16가지 공약에 대한 내용 그또그 외에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을 일단 어제님께서 먼저 모두의 견과또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 후에 우리 그 대표님들께서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은 질문을 해주시되 아주 정말 혹독한 혹독하리만큼 그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원 우리 소개를 좀 해드린다면 은 우리 유튜브 연합회 대표는 제가 맡고 있고요. 회장으로는 우리 봉지로 방송대표이신 예, 우리 지대영 예, 예. 대표님이 회장으로 맡고 있고요. 고문은 우리 영어 방송 예, 네. 대표님을 네. 모시고 있고, 아무지 우리 또그 회원분들이 함께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오늘 많이 여러 일정들이 좀 많이 있어서인지 만참년은 못했는데, 예, 오늘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 동부 재덕님의 진면목 예, 예, 아스팔트의 유일한 예,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시청자들이 충분히 재덕님의 예, 진면목을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신동모입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튜브 연합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유대한민국은 내부의 책으로부터 맨 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난파 중인 대한민국은 성풍파랑의 기시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G5 국가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전략적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문재인 위선 정권의 도둑 정치와 폭증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위대한 선조들이 근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선구자들이 근대화시켜 세계 10위권의 부국강병을 이룬 조국 대한민국을 대란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외에는 모두 사기성 공략으로 정권을 찬탈하듯이 피한 거짓투성이지리자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에 청년 전화를 위시한 가공할 재앙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가렴주구, 자파, 포퓰리즘 정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공룡과 노인 알바 일자리만 늘려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반신민이 다 되도록 구기진 자존심과 사라진 희망 앞에 눈물 짓던 국민은 이제 문재인 반적정권과 비급한 정치판을 심판하여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가 바로 쓴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나아가 헌법상 방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청산하여 갈라진 남북한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공동번영을 향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지역주의에 귀신하여 좀비가 된 정치를 계획하고 기득권을 타파해야 노력한 만큼 잘살수 있는 공정한 미래를 열수 있습니다. 온 나라를 어지럽힌 비겁한 정치를, 정치를 청산하여 개인, 자유, 시장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진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만 나는 세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기로 몰고 온 문재인 위선정권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유민주공화국을 다시 일으켜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 속의 우 뚝선 맹품 G5국과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망국적 내후 외환에 처한 대한민국은 무능하고 부정한 법조인 출신이 탄핵 공작으로 정권을 찬탈하여 망친 나라를 또다시 탄핵 공작에 부역하거나 전략적 식견도 없는 법조인이나 구태 정치 꾼에게 맡기도 될 정도로 한강상이 아닙니다. 상류 시비와 엘사봉공의 자기희생적 전투 리더십을 갖춘 이순신 제도과 같은 강력하고 청민한 지도자만이 위선 전국과 비겁한 정치가 망친 나라를 구하여 세계 인류의 정정당당한 맹품국가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신화는 만들어본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전투 영웅으로서 신화적 전투와 전설적 리드십의 전략적 지도자이자 정의의 사도로서 젊은 마음으로 계기없이 대중소통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지도자가 결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죠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분열과 정으로 태행시킨 악의 근원을 제거하고 통합과 전진의 세기를이어 국민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악증의 어둠을 뚫고 밝은 미래의 문을 돌파하여 열겠습니다. 잠다 못한 제가 지난 7월 27일 단기 핀나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지도 벌써 24일이 되었습니다. 정정당당한 대한민국과 위대한 자유통일국가를 향한 16가지 정책은 자유 애국 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시사포커스TV에서 생중계한 방송은 현재까지 약 10만명이 보시고 천개 가까운 댓글로 응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하늘이 내린 대통령감 이런 분을 찾고 있었다. 지금까지 후보 중 최고다. 제2의 박진희 대통령 대한민국을 복원시킬 대통령. 아, 대한민국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라는 덕에 가분한 경력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 막중한 책임을 진 제1야당,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던 생각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당권 사유와 시대정신 실종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말은 이정희 전통합진보당 대표가 2012년 대선 후보 토론시 말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는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또 다른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언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지력근의 절은 부패정당의 사기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저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저희 자존심도 욕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다만, 이급한 구태정치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의 힘을 버리고, 자 출마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적시 석방은 물론 마녀사냥 인민재판신 탄핵공작 규명과 복근 없이는 한 발짝도 전진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승만 군국대통령과 박정희 검대하 대통령의 명예 회복과 국가 정체성 복원 없이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유통일 G5 맹쿤 국가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16가지 공약은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어, 그럼 제목만 제가 말씀 좀 하세요 예, 제목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10대 그, 그 공략은 제2의 박진희가 되어 우선 첫째로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정정당당하게 잘살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보험으로 G5 국가로 인기중 도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내집마름 및 미래희망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상주의식 공짜 문화를 근절하고 노동계획을 이루겠습니다. 여섯째, 팔원전 및 정치적 국가사업을 백제하겠습니다. 이 정치적 국가사업은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물론 국민의힘 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한진공대 등을 완전히 백지하겠습니다 일곱째 저 비용 고효율의 자본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통일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와들을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습니다. 여덟째, 국가안보태세를재한개하고 남녀차별없는 경쟁적국민개병제를 시행하여 백년난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아홉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익구선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특히 진중, 종북 자파증권에 의해서 무너질 때로 무너진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중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미국 주도의 쿼드를 펜타로 객상하여 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에 함몰된 탱적 민족주의를 청산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안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열 번째로 시안부 북핵 폐기를 이루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인민의 자유통일까지 저는 이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검찰, 사법 및 언론계획을 단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자유제한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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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째 탄핵공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작입니다. 그 다음에 4회로 선거 부정오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15번째 정치 방역을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완전 해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항립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의 사항 있으시면 네, 우선 방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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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선,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주장한 것인데요. 물론, 지난 7월 27일 출마 선언문에 14항에, 어, 명시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 그만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문제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지피하는 저 사안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시해서 모든 후보들, 그 다음에 당론으로까지,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등 해서 굉장히 이거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솔직히, 여러분들, 그, 무슨 죄를 지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도저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그, 우리가 법상식으로, 이런 법이 있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법이 있나, 이런 심정입니다. 완전히 그만연 사냥, 인민재판식으로 순식간에 그런 게 대통령 상경도 안 돼가지고 국회 탄핵소추을 의결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그것도 재판관이 다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속으로 이제 현재 재판까지 해서 거기서 파면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또 기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 그, 야근의 지지율 제1위로 달리는 윤석열 후보는 또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 그 수사팀장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행동대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까지 시켜가지고 현재 4년 5개월 이상을 지금 옥에 가두고 두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저는 이거 인간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수. 외국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그걸 지지를 받는다. 이거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할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문순들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이거 있야때 유감이라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할 수 있는가. 어? 죄 없는 대통령을 4년 5개월 이상 지금 옥에 갖춰 놓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직까지 사면을 안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연설에서 8월 15일까지 꼭 사면해달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크리스마스나 아직또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연말까지 사면 안하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큰 재료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요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하면 된 이후에 남은 잔여 임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보궐선거가 그런 겁니다 지난번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남은 임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대통령은 똑같이 그 적용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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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자녀 임기를 저 하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남은 임기를 제가 개성해서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 예. 오. 그게 지금 순리 아닙니까? 상당히 그 쇼킹한, 그, 그, 네. 예, 쇼킹한 그 발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우리 뭐. 아, 그게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주장을 안 하니까. 그게 순리다니까. 제 오신물로 난 대통령이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1년 4, 5개월만 하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돼요. 그런데 네, 지금 4년 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어, 그 우파의 후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네, 네, 뭐 네. 대통령의 사면문제, 복권문제는 뭐 이렇게 어렵지 반응. 않게 생각은 하는 것 같지만 은 우리 재동님처럼 그렇게 대통령의 복권 네, 그러니까 복귀, 네. 복귀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은 없단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쇼킹한 건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생각을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는 게 네. 네. 상당한 네. 에, 우리 국민들에게 네. 에, 아스팔트 국민들에게 네. 에, 굉장히 지금 와닿, 와닿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질문들 하시죠. 자, 어, 봉주로 방송입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 그리고 네. 박정희 대통령의 어, 부국 이념인데, 우리 심 후보님은,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 제가 네. 첫국약으로 내쉬운 것이, 네.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 보군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국가 정체성 보군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그, 근대아 대통령 왜, 명예협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완전히 지금 그, 종북, 문재인 종북 자파정권에서, 의도적으로 완전히 역사를 지우고그 다음에 국가정세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지난번 파리로, 광복절 기념식에,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상에, 단상에 대한민국이라고 원래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그 대한민국을 없애고, 우리나라라고 이렇 되어있었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광복절 기념식에, 나라를, 대찬 대차전 날이고, 또 8.15는 해방, 그, 광복지,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 금국 기념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을 치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한민국, 이걸 정체성을 다시 보호시키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승만 금국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후에 박정희 건대아 대통령, 이거 명예회복 시키기인데, 그 상징적으로 저는요, 주광문 광장에 두 분의 동상을 감히 자파들이 번접할수 없을 정도로 기단 을 높이 세워서 동상 세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 반대하는 자파들은 물론 반대하겠겠지만은 이런 기억거를 세우고 설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세움으로써 젊은 그저 우리 젊은 학생들을 내이르기까지 교육 소재로 담을 게요. 왜 동상을 세울 것입니까? 그걸 충분히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국민들이 다시 깨어나서, 아,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현재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걸 하긴히 느끼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대한민국 재건, 재건은, 재건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분, 그 분, 그두 분을 그 위협을 전의식으로 뭉개고, 대한민국을 역사에서 치우는 이런 행태는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저 바로잡아야 돼요. 신정부에서는그두 네. 분의 정신으로 네.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저 확실한 부분은 있다니까요. 네. 제가 대통령이 된 임기 중에 제5 국가로 도약시킨 자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북한 자유통일을 시킨다니까요. 제가 아마 초대 통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통일대한민국 대 자신 있습니다. 예. 네, 애호 방송인데요. 네. 예. <웃음> 아 그런 모든 뜻이 애국자들이 바라는 그런 아주 방향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관해 고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아 지금 현재 에, 선거가 선거가 예. 다음에 선거를 한다면 이 체제로 가면은. 뭐, 그 누구도 야당에서 누구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도 되지 않을 거를 봅니다. 그런 염려가 안 드시는지요. 그 다음에, 어, 또, 지금 어느 후보도 지금 제대로 부정선거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미적으로 아마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부터로 그냥 63, 63대 36이라는 그런 비율로 전부다다 이기고 있는 이런 차제에 어이 그걸 배걸 어떻게 듣고 어어그뭐 당선이 된다거나 뭐 일단 돼야 되는데 그 부정 선거를 막을 수 있는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서, 선행적으로 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지금 부정 선거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오긴 하거나 뭐 누구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 지원해 주고 이런 얘기 는데 그게 미약한 실정입니다 언론들은 외면하고 막 또. 똑같이 그냥 그렇게 부정을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내원도 뭐 불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받고 계십니까? 그 부정선거, 어, 의혹에 대한 것도, 출마선언문에 제가 제일 먼저 제시를 했어요. 사실은. 이 부정선거 규명하겠다. 근데 이제 그것은, 그,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특히 이제 민경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유튜브,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었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아니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국민의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가 있으면 자기는 정계 은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부인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제가 생각에는요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에? 우리 옛날 시골에 속담이 있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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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사회로 선거를 했는데 그러면 사회로 선거를들 부정 없이 치렀겠느냐? 하는 게 근본적인 그게 그게 이제 개인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부정 선거 개인성이 높다 이런데 또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뭐 배천이 투표가 두고 숙비가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거 자세하게 그 증거를 제가 분석하고 어? 그런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 아이가 그래서 제가 제시한 그거는 부정선거 의이 많은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거 규명하겠다는 거예요 규명해서 부정선거가 아니면 아니고 깨끗이 종기을 짓는 것이고 부정선거 이거 관련돼서 뭐 전부 다 그렇다 다 뒤집어야죠 예그 결과에 따라 사겠다는 거예 그런데 지금 대부원에서 이걸 선거부정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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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하고 누구도 이걸 갖다가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공약에다가 이걸 제시를 아니 해버린 거야. 왜? 많은 국민들이 이게 억울을 가지고 있는데 규명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야. 이 이거 때문에 국민이, 국민이 끊임없이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거 부정선거가 개발 소지가 있다고 지금 저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그러고도 불식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그 부담 없이 그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그, 정상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실 꿈이 있으시다면, 예. 어, 부정선거 바뀌는데부터 한번 나와서 어, 투쟁을 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아, 제가 투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연설도 강남역에서 그 부정선거 이거 좀혹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연설하다가 또뭐좀 제지도 바꾸랬어요. 예, 뭐그좀 경찰들이 뭐 계속 뒤에 주고 그러던 데 하여튼 그거 하고 또 이제 저, 저, 청계천 광장에서도 또 연설하면서 또 이, 이거 부정선거 이게 혹 비명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고 그랬거든요. 또 그다음에 1인시뭐 등등해서 제 나름대로 어, 그 그래 우리 주장을 펼쳤는데 이 정권이요 많이 마이, 마이 동풍입니다. 근데, 이 정권보다 더 나쁜 거는, 제1야당이요, 제일 제1야당. 제일 네. 제1야당이, 당대표부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데, 이거 뭐, 국민적 그 뭐, 당원들, 국회의원들, 눈치 본다고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들까지. 아마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은요, 제이가 출마 선언문을, 뭐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에서 내가 지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아까 막 소개를 했습니다. 보시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 이게 제를 제 느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를. 아, 저 신동부 제독 뭐, 저 사람, 저 말이야, 국민의힘 갱선이 들어와 또 주장할 텐데, 토론회는 이는 때. 아이고, 저 사람 좀 제발 좀갱선에 참가 안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당연 그렇겠죠. 제가 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에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혹시 국민의힘당에서, 어, 여입을 해서 우리 당으로 들어오라, 그러면은, 뭐, 들어갈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있는 것 아니, 제가 국민의힘의, 저, 이에요 권리 당원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저, 저 대선 선언할 때 그, 각종 뉴스에도, 국민의힘, 어, 국민의힘 소속, 뭐, 신동부 제독 대선 출마선, 뭐,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갔어요. 그, 당연히,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가해서, 저,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 부르진일 아시죠? 당대표부터가 완전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양심이 있으면 바로 물러나야 돼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내가 당대표 먹을 거야.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지난 3월 6일 날. 그 동상이 그냥 다 푸져버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나야지. 이거 다 나왔잖아요. 토론회 두번이면 윤석열, 윤은 낭만다또 뭐라 고했죠 저거 곧 정리되는 거다. 은혜그 전대 제주지사하고 또 통하는 게이녹취록 공개되고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 되면 공정경선은물건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정신이 윤석열 후보부터 많은 후보들이 공정과 상식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에? 공정과 상식, 소위 시대 정신을 완전 역행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부터가. 이 정당에 제가 경선에 참여해봐야 완전히 그 짜고 치는 고스톱에, 예? 소위 사기 경선에 제가 완전 노력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원점에서 이걸 저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웃음> 말씀드리는 그래,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예. 국민의힘 당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뭐, 글로, 어, 들어가서 어떻게 할, 나는 어떤 미련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국민의힘 당은 지금 당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올인해서 입다 처다 아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들만 모여가지고, 결국은, 저, 전국 여당하고, 짝짝구이 돼가지고, 지금 한마디도 말지 못하고, 이준석이라는 자는, 그, 어, 정부를 변환할 생각 없고, 대, 대결을, 대항하지 않, 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하고 싸우지 않겠다. 예, 예, 예. 그런 게 야당 대표라는데, 그, 지금 오늘 난리 났잖아요. 또 뭐, 무슨, 저, 리용하고 뭐, 통합 문제에서, 윤석열이 그냥 이제 곧 없어진다 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하는 그 네. 부분에 녹취록 가고 막는데, 결국은, 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 여당에서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많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합치적인그 당, 그, 그런 데, 저, 뭐, 국가관도 없고, 뭐, 저 전통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어지는 그런 당에서 빨리, 뭐, 나오시겠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어, 대통령이 무소속으로 출마하 아,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체제 하에 국민의힘이 어떤 얘기까지 지금 제한테 들리냐면요. 문재인 <웃음> 정권은 종북 자파 정권이라고 우리가 뭐, 통치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제2의 종북 자파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요 음. 오직 그렇게 해색 분자 같은 저, 조신 함이 그렇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탄핵에 대한 원제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62명이라는 무려 그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음. 그리고 지금 그 탄핵 광풍 속에 제가 그 사건에 직접 연루된 그 당사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나체 그림이 자기들 사무공관인 그 국회의원에 간 1천 로비에 월간이나 전시되어 있었어요. 국회의원 300명이 특히 군, 그 당시 저, 저 박근혜 대통령이 몸 담았던 정당 소속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그 현장에 가서 이 그림 떼야 된다. 항의한 음, 사람이 아, 없다 이더자 어, 앞치부터 떼가지고 그 우연히 저 다른 일로 갔다가 우연히 보고 어? 떼가 던져가지고, 제가 저, 3년 반 동안 그 재판 받는다고 말이죠. 민 행사, 재판 받는다고 제가 생그 고생을 했는데, 돈도 많이 무어지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샹고식.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다, 다, 당,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빨간 벗기가지고, 그 자기를 사무 공간에 걸려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런 인간적으로 건너먹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음.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 이거야. 그럼 탄핵 찬성한 사람이 6 2명이 되고. 그 당해서, 이 탄핵 문제를, 예? 이거 다시 한 번, 어, 공작에 대해서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할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겁한 거예요, 지금.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비겁합니다. 예? 근데 그걸, 불의를 못 참고, 예, 예. 그냥 그냥 패대기 쳐버렸죠? 저한테, 패대기 야, 쳐서 던져버렸죠? 한번제해나한번해보죠 <웃음>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 부분이 아주 결기기가 차고 그 용기가 대단하시고요. 그런 용기라면 국정 운영의 전반에 그 철학을 가지고 할수 아, 있습니다. 저는 다시 그 그림 받아요. 재판 받으면서 뭐 행사, 민사, 뭐 돈도 많이 제가 물어줬는데 다시 해도 그 집을 던져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하 아, 그게, 그런 거 보고 지나치면 그거, 싸나이가 아니죠. 그리고 제, 정신이 똑바로 해서 바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 저 같은 사람은, 그날 국회에 무슨 행사 초청받아가지고또 제가 한 국회의원도 또한번 만나보고, 약속 두구대로 제가 갔다가, 나 그림이 저, 당산동 쪽에서 출입구가 두 개인데, 그당시는 국회의원 외에는 전부 당산동 쪽 출입구에서 출입 중 교부받아가 들어가요. 나는 그 그림 그 있는지 몰랐는데 딱 들어가니까 바로 1층 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나칠 수 있어요? 얼마나 뉴스에 오고 논란이 많았던 그림인데, 벌써 궁금해서라도 내가 가봤는데, 차만 눈뜨고 못 봅니다, 그 그림. 이야. 네. 그래서 그 어떻게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 지나다니면서 국회의원, 항의 한마디 안한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자기, 음, 국민을 대변할 그, 자, 그, 자기가 그, 자기 그, 있는 겁니까? 그런 놈들이 무슨, 어떻게. 그, 그런 사람들도 대통령 출마까지 한 사람이 있네 이야 정말 참 나라 말도 안되네 여기 질문 예예예 예, 예. 예, 국민...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국민개봉운동 공부대가 네. 방금 여기 지금 공약 보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다 지금 서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성모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사심 40... 아 오늘 퇴원하셨군요 예예 예. 음. 그리고. 저기. 그, 저거, 저, 네. 다시 부치소로 수감할 게 아니고, 바로 석방해야지. 네. 그리고 지금, 네. 우리, 저,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사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네네. 예. 네, 네. 네. 거기, 미국, 미군이 빠지자 말자, 저,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되가지고,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사형당하는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저도 네. 조금 전올렸요미 네. 대사관 앞에도, 뭐, 저, 좌파들, 미군 철수, 한미훈련, 저거, 축소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미군이, 저기, 철군을 하면은, 저희들은 생각할 때, 지금 페이크가 한번가 가짜 정부, 지금 가짜 정부, 문이 감첩이니까 카불보다도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지금 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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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네네. 10년 전부터 독일 사람들은 급여에서 한 500달러씩 통일 자금으로 비축했습니다. 비축하고 1990년부터 지금 30년 됐는데, 아직까지 급여빼고 있습니다. 30년. 그래, 급여 공제가 통일 자금 준비했는가 하고, 40년째 지금 급여에서 500불, 네네. 그러니까 한 50만원씩 빼고 있어요. 네네. 있고 그리고, 저기, 음, 그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환율, 경제 수지 차이는 1대3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외형적으로 비교하면은 북한과 남한의 g d p 차이가 1대43입니다. 그건 더 벌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자금 비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지금 통일자금 비축되어 있는 거는 뭐 기존 정부에, 정부에서 북한에 송금한 그런, 그런 놈에서 다 상진했다고 보고 그 통일 자금 조달 나게 조정하는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해군이십니까 해외 많이 갔다 오셨을 거 아니니 그런데 공정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공정이 어디서 많이 쓰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하는 단어는 지금 상해 가면은 홍크우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모신 중국 발음으로 루신이 있습니다, 루신. 루신 기념관에 가면은 이 공정하고 우리 정부가 쓰는 공정이라 하는 용어 외에 단어가 12개를 적어 놨어요. 공정은 중국 중국 공산당이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편화돼가지고 공정을 쓰는데 우리는 정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그리고, 예, 이 공정하는 단어, 이제, 그래서 이 단어 쓰면은 거의 저기, 갓발, 중국 울먹은 음. 사람들이에요. 아 예. 중국 울먹은 사람들이에요 네, 네, 네, 네.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예. 중국 울먹은 사람이고. 음. 그래서 우리가 천멸 중공, 중, 중공도 반대하는데, 요, 중국하고 외교 문제. 지금 우리가 요, 저, 합도병 때문에 영천에 합도병상, 소년 합도병상을 하나 저기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우리 유튜브 단체에서 중국 대사관 앞에, 중국이 아니고 중공이라고하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화문 태인데그 공원 부분에 소년 학도 병상을 세우겠다 했는데, 그게 공공부지라서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음.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참전한 학도 소년 병상, 나중에 그걸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군 출신이시니까, 참고로, 해군 출신이시니까 학도병 소년 학도병 상을 지금 소녀상 위안부 상은 지금 많이 세우고 않습니까 상업적으로 산업종, 산업종, 네. 그런 부분에 그거하고 비교하지 상업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징적으로 영천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세워주지는 내다내가 아니고 사적으로사인이 땅을 기부해서 소년 학도병 상이 거기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영천에? 병원. 병원. 예, 영천에 네. 그 자리에서 지금, 저기, 알갱이, 미스터 몬, 아버지, 그, 체포함고 그 장소 근처입니다. 네, 그 근처입니다. 네, 나중에 속도학, 네. 저, 저, 저, 저, 저, 저, 소년 학교병상. 네, 여기 예.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네. 어, 질문이 좀 많으신데, 네, 생각... 우선 아프간 사태는, 네. 어, 제가, 저, 여기 좀 기재해 견을 위해서 네. 이동하면서 봤어요. 어떤 분을 하고, 이제, 그, 오찬을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 근데, 그저께는 어떤, 그, 부르카 착용하는 여성 한 분을, 그냥, 길거리에서, 그, 체행하는 걸 제가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는데, 오늘은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집단으로 그냥, 그냥 학살하더라고, 길에서. 아, 잠깐만, 지금, 지금 생각해도, 그냥, 끔찍해요, 끔찍해. 그, 래서 제가 오면서, 그, SNS상에, 그, 딱올리셔요 제가. 근데, 페이스북은, 하고 트위스트는 그게 안 올라가요. 그 아, 영상이, 예, 예, 자기들 예. 규정에 너무 그좀 하니까, 이제 내부 규정 때문에 안올라가더라 나머지 뭐, 지금 뭐 카카오 스토리나 든가 카카오톡, 이런 방, 뭐 밴드 이런 데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제가 몇 군데인데, 제가 질문했어요. 문재인 정권은 답하라. 네. 아프카, 니스탄에서 일어난 이 창극에 대해 창극에 대해서 답하라. 그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이게 물었어요. 자, 뭐냐면은 아프카는요, 미국 미국하고 아프간 정부가요 평화협정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미군 철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3개월 만에 무너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월남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2년 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동전선언 하고 이게 평화협정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협정 딱 맺는 순간에요 대한민국에 미군 철수가 전제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이 끊임없이 그걸 주장해왔단 말이에요 그 평화협정 체로 미군 철수가 되면은 음. 대한민국이 아프간보다 더창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아프간 사회반은요 그렇게 정해야 그 안돼 있어요 달병 무장부터 심지어는 군복도 제대로 없어 가지고 우리 한국 군복 재례식그 전투복 우리 한국 군 맹찰이고 계급장 달린 그막 사진에 놓을 정도로 한마디로 거제 같은 군대인데 그 거제 같은 군대에 무려 3 0만에 미군의 첨단 장비로 무장된 아프간전 정부군이 3개월 단체에 무리지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북한하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이 물론 장비가 노화되고 그 다음에 그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제한을 받지만은 북한군은요 정해야 되있는 군대는 틀림없어요 에? 사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있고 거기 이게 특수군 예를 들어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그런데 예. 대한민국의 군대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완전히 주적을 없앴지않습니까 북한군과 북한 정, 정권이 대한민국 원래 주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국방부에 국방백서를 비술로 해서 장병, 정신진력, 기본 교범 등등의 주저를 완전히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과가 적이 없으니까 막 경계가 뚫리고 군대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어? 사흘들이 생추행사건 생기고 말이죠. 국방부 장관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일곱 분이나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1 이렇게 됐는데 이 군대가 북한군이 저렇게 정의된 군대에 당할 수 있겠느냐, 미군이 없이. 저는 굉장히 거기도 했집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순간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억고 막아내려요. 그러면 이제 통일자금 문제는 동서독 통일식으로 저는 그 모델을 삼, 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저, 독일 통일 되자 말자, 당시 대령 때, 그 수도에 출장한 적이 있어요 국방부장 특명으로 그리고 어, 유럽 그 어, 독일 어, 프랑스 영국 이태리 거기 그 국방태세를 어떻게 증비했는지 동서독 그 후에 동국군이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좀그 현지에서 조사해서 그때 제가 국방부 21세기 국방태세발전위원회라고요 21세기 통일 대비 국방태세발전위원회 저희 위원들이 있을 때 장관님이 특별히 그 지시를 해가지고 출장을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독일에서 물어봤다니까요 독일 국방부에서 독일에 독일 일 보니까 동독군이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특히 군사 통합을 어떻게 냐쌍그리답 없었대요 동독군의 한 2천여 명 만개 정도는 동독군을 다 전쟁시킬답니다 전쟁해썰목어 장비도 다피기시 그,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쓸게 없더라, 요쓸 게. 해보니까. 그러면 뭐 그런 게, 도, 도,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했을 텐데, 하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됐다.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래서 이천명이 뭐냐, 니까동서독 국경에 지뢰를 그부설한 동독군이 지뢰를 제거하는데, 부설한 사람이 제일 잘하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웃음> 지뢰 제거할 때까지만 활용을 했대요. 그리고 제, 제거하고, 그말저도 다, 전혀시켜버릴 겁니다. 그러게 되는데 왜냐하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일단 북한군은 그런 모델을 하면요 북한군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없해지는 거예요. 그거. 예. 없애지고 완전히 군사 통합부터 다 하체로 하는데 비용 문제는 저는 자신 있어요. 북한 저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 저 처음남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 지금 예? 부동산 집값 뭐 이런 거 무지 무지 어렵잖아요 통일되면서 국군의 백력난부터 취업난, 부동산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북한 전역을 그 지하자원부터 우리가 가지 못한 세계의 매리를 달리는 그 지하자원 이런 개발을 해서 전부 다그 국군을 창출할 수 있다니까요 통일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 어, 개발을 통해서 거기서 창출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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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막 나중에 중국 사람들 집에 새들 살아야 될 처지가 온다니까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저 중국 이민법 뭐 그냥 뭐 조금 하면 뭐 그냥 하기 가지면은 뭐저 우리 저 국적 그저 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 대한민국 그 시민권 그 주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아니 어지러울 정도로 지금 그 중국에 이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 말자, 중국 정부에서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때 우리 스스로가 강경화 여기부장한테 삼불 약속 기록을 해버렸어. 어, 싸워도 지금 중국, 중국에서 봤대가 싸워도 초과 배치하지 않겠다. 아, 중국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우리가 가입, 가입, 가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소위 삼불약속로 하는 게, 아니, 그, 그 완전 축구를 내주는 행위거든. 그렇게 굴종적으로 중국 문치를 보고 현재가 좋은 거예요. 제가요,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 저거, 제한테는 꼼짝만 말아요. 제가 저, 북한 저 자유통일 딱 하면서, 당연히 중국이 개입할 거 아닙니까? 100% 개입하는데 현재는. 6.25 전쟁식으로. 안독강에 중국 군악발한 발만 들어오면, 베이징을 날려버리겠다, 난리 날려버리겠 난리 딱! 이야기할 게요베이징을 우리가, 우리 지금 그 무장을 가지고요, 바로 인제에서 전방 경제할 필요도 없어요. 베이징을 초토화시킬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에요, 그렇게 나가면 저, 절대 저안독강 넘어 기회 못 합니다. 그렇게, 물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야죠 근데 그 정도 강단이 없이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요? 눈치 보고 저는 자신 있다니까요 그리고 북한 통일은요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시킬 자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흔히 통일하면 북한에 뭐 정밀 타격을 하느니 군사적으로 소위 무력투사 파워 프로젝션 이야기만 떠올리잖아요 택 쏟는 이야기예요 옛날 개념이에요 네. 젤은, 저, 그, 저, 저, 파워 프로젝션이 아니고, 트루스 프로젝션. 그게 사실 투사. 피할 거면 안 돼. 북한, 예를 들면, 은 평양상공에 있지 않습니까? 삐라. 대국 전당금지법까지 만들었잖아, 이 정권에서. 풍선문날리대 삐라를 평양상공에 눈처럼 내리버리면, 북한 정권 근황을 무너져버려요. 왜?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소위, 군사용으로요, 전략적 중심이라고 합니다. Strategic Center of g r a p h 전략적 중심이라고 해요.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그러니까 그 힘의 원천이 사라지면 북한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뭔줄 아십니까?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입니다 김정은 그 가짜 리더십이 뭐, 솔방울로, 뭐, 수류탄을 만드는지, 이렇게 쉽게 해놨지 않습니까? 주민들 다 속인 거죠. 근데 주민들이 속았다. 저 뚱뚱이한테 우리가 속았다. 뭐, 북한 주민들이 다 인식하는 순간, 완전 리더십 와야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네, 이거 글도 많이 쓰고 방송에도 많이 했는데, 북한 핵폐기, 3개월 내에 핵폐기 해라. 어? 그게 아니라 뭐다 이걸 반축해라안 하면은 당신 리더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와이 시키겠다 하면 은끝나버린 거예요. 지리더십 무너져가 지가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끝나는데 핵을 가진 이유가 없잖아요. 저가 대인 행군이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인데 핵을가짐으로서이 네 체제가 더 무너진다. 북한 주민이 각성식 돼가지고 북한 은 주민이 저항의 지가 발로돼가지고 다 무너진다 이게야없앨 수밖에 없다니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최단 기관의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규모 전투도 없이 승전한게 핵심적인 게 똑같아요 이라크전을 할때 제가 이라크전 분석을 해서 합참 그때 정보작전 과장 할때한 적이 있어요 합참을딱지켜는 거예요 이라크 전에서 미국이 최대계 기간에 별로 대량 살상과 파괴를 없이 이겼던 비결은 딱 한가지다.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부터 그냥 공략했다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은 특이하게 북한하 똑같아요. 후세인 최고 리드식인거에요 그 후세인 최고 리드식부터 마비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라크 장군들부터 이라크 들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저항은 제가 거의 말살 됐버렸어요. 그리고 저항은 안 했어요, 거의. 여러분, 그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언론에서 우리나라 저 언론들, 저 엉터리들 말이죠. 엉터리 편날들 막 해설하는데, 한번도 그거를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저는 그, 그때 합장 정복교육증한적 보면, 이야, 참 저렇게 무식한 소리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분석은 그래 안 하죠. 일락, 전략적인 주부도 완전 히 공약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끝난 겁니다. 자, 맨... 마지막. <웃음> 학도 변장.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예, 하고 많은 게 아니고, 또, 호응, 아, 예, 예. 호응이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음 기회를 또 마련할 수 있을 것같다 예, 예, 네. 질문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다 아, 학도 변장은, 아, 아, 네. 당연히 그, 걸 그, 그, 그, 그, 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예, 저, 핵, 이, 비단을 뿌리고, 심리적으로 해가지고, 물어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그런 심리전 플러스 예. 그다음에 이게 정보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심리전, 전자전, 공보작전그 민사작전, 무슨 민군작전. 네, 예. 그런 게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사이버전. 예. 그 예. 컴퓨터 네트워크 이렇게 들어가지가 이렇게 하면을 할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예. 지금 제가 대통령에 내셔 가지고 지금 당장 보면은 이제 그 어. 우리, 저, 만약에 심리적으로 띠라를 뿌린다 하면, 그게 제일 싫어하는 김여정이가 뭐, 말 한마디에, 뭐, 그 대북 전달식품 만들었잖아요. 너만큼, 그러 근데, 여보로 전환, 그쪽에 효과가 있다는 예 얘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예 북한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너도 그러면 핵한 방을 떨어뜨린다. 서울시대에 뭔가, 좀말은걸한번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고론 대체. 아, 그거는요? 그 다음에 또네 하는 건, 네또 수학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참관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사파 척결을 먼저 어떤 식으로 하지 않으면 주사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뭐 그런 문제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예 좋은 질문하신네 주사파 척결은 제가 치인과 동시에요 한달 내에 끝내버려요 <웃음> 네. 네, 자신 있어요 <웃음> 한달 내에 끝낼 자신 있는데 근데 더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은 주사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북한 정권이잖아요. 네. 북한 정권 청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사파은는 그냥 자연, 자연거전 소멸 하는 거예요. 주사파에 있는. 저는 그런 끊임없는 방법을, 끊임없는 방법을 끊임없는 끊임없는 더 선호하는 거죠. 제동님, 주사, 주사 한 번이면 끝나네요. 주사, 북한 주사. 북한에 주사 한 번만 하면 끝나요 <웃음> 주사파는 끝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살판 나는 겁니다. 살판 나는 거예 아, 아, 완전히 살판 난다기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개념을 가진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아, 아 저는 제일 유리합니다. 초대 이 분야 작진에 합참 초대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소위 정보 작전 과장 장을한 사람이에요. 그 과를 제가 창설했습니다. 아 아무도 한국군에 그런 개념이 없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저 근위해 가지고 과를 창설해서 초대 과장을 하면서 그런 모든 작전 계획, 작전 개념, 전략 개념을 다 제가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그런 개념은 전혀 군인들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저 거의 몰랐고 대한민국은 뭐군 출신이 지금 다시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죄길TV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작전 이런 예, 개념이 있습니까? 부모들 예, 예. 중에 이러한 예. 개념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일단 우리 질문 좀 하나 받고 또아 예예. 아이고 어렵습니다. <웃음> 저 죄길TV입니다. 예, 아저세 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첫 번째로, 아 어, 대통령이 되시면 예. 방금 전에 이제 영웅 TV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현,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알랭이를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 예, 예, 예. 어, 문정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잠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암제돼 있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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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우병 난동, 박근혜 대통령 때는 촛불 난동, 예. 이게 맛이 들, 들려가지고, 예. 또몇 개월 내에 예. 또 촛불 난동을 일으킬 예예. 수가 있거든요. 예예. 거기에 대한 예예. 뭐, 예예. 방안이 있으신지, 또한 가지는 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지누르고 있는 이 사기방역에 대한. 사기방역? 이, 여기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 지문 아, 예, 예. 좋은 질문 하십니까? 빨갱이 측근은 간단합니다. 제가 MB 정부 때 광호병 광역, 남동이 있었잖아요. 제가 마침 그게 전역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딱한 페이지를 대통령 앞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보수석 비서관을 만나서 그, 그 사무실에서 뭐, 한 장짜리 에포지니까, 줬어요. 이거 이거 뭐,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대통령한테 알아서 좀 보고해 줘라. 그러니까, 어, 그래? 아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뭐, 보고서 나는 내 생각을 다만 보고서니까. 근데, 지금도 그 수석 비서관은요, 그 보고서 얘기해요. 네. 너무 보고서가 잘지다는거한 장짜리가. 그거 보고 했대요, 완전히 강호병, 그게 사태가 완전 바뀌버렸어요 뭐저청와대이 항상 뒷산에 올라가지고 뭐 무슨 노래인가 뭐그건 노래를 부르고 뭐 대통령이 그걸 나약하게 나왔잖아요그 보수 이후로 완전 히 바뀌어 버렸다니까. 그래서 광호병 난동이 수술이 된 거예요. 저는 이미 그때 그 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제가 대통령 되면요, 그보다 더 나은 방법 많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호병그 그 다음 촛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니 제, 정권을 눈이 뜨릴 정도로 그게 시위가 일어날 거예요 제발 일어나라고 래요 제발 일어나라 다 불법입니다 불법 저는 불법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항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합리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개념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법하면요 필요하면 비상계연되버립니다 비상계엄선포하고 그다음에 그그 그 촛불 그저 가압 난동처럼 부추긴 결국은 그 정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정당 해산, 국회 해산 시급이래요, 저는. 예. 네? 근데 현재 저기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 해산 지금 불가한 거로 되어 있아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 의제가 있는데 안될게 뭐가 있어요? 비상계엄인데 하여튼 국회에서... 그래서 이 불법은요. 거기에 맞춰서 법대로 하는데 법대로 법대로. 근데 나약하게 그차벽을 말이죠 무너뜨리고 그 경찰차가 박살이 나고 말이죠 다 불법이잖아요 그거 용납하느냐 이거야 그거를 제지할 모든 수단을 국가하고 더 많은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조용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간단해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계방역 이거는요 제가 치인과 동시에 여기 공이든 놓아 있잖아요 공력 15분항에 정치방역 동시 치인과 동시에 취임하는 날 바로 집합금지 영업시한제한 완전히 무전 해제 물론 어, 밀적저촉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신뢰 마스크스 이런 거는 당연히 철저하게 또 과학적으로 어? 차단해야죠. 하지만은 이런 시한치하는 집합군이 거는요 그거를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방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완전 정치적 위험한 거예요. 반대파들 다그시 차단용으로 써먹은 거야.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왜 제가 용납합니까? 무장 해 버려. 아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되는 순간부터.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국민들 살판 났나고 살판 날 거라고 예견 그얘야기입니다아 믿어도 됩니다. 그 코로나가 말입니다. 최초에 차창 했을 때 예. 중국 사람들을 어, 차단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서 저 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중국 사람은 문을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파이파 모기 모기를 문다 열어놓고는 때리자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영국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차지에 지금 보면 또 예, 중국 사람들은 뭐 한간에 뭐 학생 비자만 있어도 또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매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동, 부동산을 엄청 많이 사고 이런다는 겁니다 <웃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자, 체제를 어떻게 어, 중국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완전히 뭐 어떻게 어떤 보관이 계십니까 아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공력에도 있다니까요 아까, 아까 얘기하셨죠 오초만 드리면 돼요. 한 번도 자꾸 묻지 말고, 오보만 드리면 돼요. 그럼, 차이나타운 건설, 그 다음에 중국인의 남개발 부담스, 부당수, 부담탄 투기, 완전히 근절하겠다그 다음에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제도 백제하겠다. 또, 전체적 악용을 차단하겠다. 그 다음에 굴중관계로 완전 청산하겠다. 다 했잖아요. <웃음> 네. 그럼... 저는 중국은 육체 안 본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중국 육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중국이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에 척을 질, 지면 질수로 우리도 물론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국도 손해봐요. 근데 젊아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 빨라요. 그저짱개들이 뭐 절대 <웃음> 그을 뭐, 그리고 우리 뒤에 한미동맹을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쎈놈하고 <웃음> 붙어 있는데 저거 함부로 못합니다.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저 김정은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전략적 중심이 뭡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 소위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광주야? 최의 원천은 이거는요. 문재인 방. 정권의 이 무식한 문재인 정권도 문재인 바이든 전아은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공동 성명이 다섯 장이 그려져 있는데 마지막 장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재한원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웃음>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미동맹은 국력의 원천 이렇게 딱 동시에 되어 있어요. 네. 국력의 원천. 네. Source of National Strength이 되어 있다니까요그 네. 말은 뭐죠? 전략적 중심이에요. 그러게, 문재인 정권도 인정한 거라니까 그그 그, 그, 그 의미도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국력의 원천은 한미동맹이다. 네. 그래,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은 대한민국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는 얘기에요. 모든 게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이 대면 끝나는 거예요. 아 앞으로는 재판나앞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한 한 가지만 딱. 지금 어,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이 MOU를 체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MOU 하면 우리가 업무 체결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거기에 보면 각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서라는 거는 각각 의뢰에서 우리 갑에 끌려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저기 갑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우리 <웃음> 국민의힘 같은데 지금 거기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노하기 전에는 이 업무 체결이 이게 종식이 안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한. 안그 그, M O U는요, Mutual of Understanding이잖아요. Mutual of 네. Understanding. 해 예,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무런 관계중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거 M O M O U가 있고 M O A가 있어요. 네. M O A는 루지올 업그 의거인 뭔더라. 이거는 네. 서로 합의한 거예요. 네. 합의서야. 근데 거기 이거는 파기를 한한 중에 둘이가 합의해서 파기해야 돼. 그런데 Understanding은 네. 이거 전혀 관계성이 없어요. 우리가 네. 어못 하겠다면 끝이에요. 아무런 거 없어요. 네. 법적 구속력이 네. 없어요. 계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저 거래할 때, 계약할 때전 단계로 MOU 보통 체결하거든요 그럼 아무런 거에 그게 없어요 구청님 네. 그게 네. 그게 뭐냐면 아, 아닌데 말이 없나? 자, 그럼 거기까지 저기 그 우리 그 여기 여사님이 기여 질문을 하실 부분 아, 예, 예, 예 잠깐만 어, 우리 그 어,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그 제동님이 예, 국제적으로 여러 정상들과 이 어떤 외교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 외교. 예, 문재인 처럼뭐 영어를 <웃음> 잘 하실 수 있느냐, 뭐 이런 <웃음> <영어도, 웃음> 것도 있는 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우리 재석님이 영어를 많이 <웃음> 표현을 잘하시네. 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 소통. 아 재나 쟤. 문제로가그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예. 저 미국에서 군사력을 두, 두 분했어요. 예. 그 1982년 대회 때, 총각대죠. 그 미국 그 해군에. 예. 군사에 가서 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그 과정의 마지막에 또 한다는 그 인스트럭트 과정이라 해가지고요 교관 과정 이거 남 가르치는 거 이거는요 4조 과정인데 미국 장교가 해군대가 4조 과정을 29주만에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4조 평가 해가지고 은색 이게 불합격되면 다시 첫 주로 돌아가는 거야 아, 미국 그거를 4조짜리 과정을 21주만에 2 1주인거래 돌아와서 그렇게 은깨가 있고, 회런는데 저는 매우 우수하게, 4주 만에, 예. <목소리도> 네. <웃음> 그리고, 대른 때는, 그, 미국 국방대학교, 예, 그, 와싱턴 DC에 있, 거든요 그, 제 노지에 서 제일 경치 좋은데, 예, 요쪽은, 왼쪽 위에는 백악관, 오른쪽, 쪽은 저, 미 의회가 있어요. 거리가 1km도 안 돼, 그때,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요, 조깅 코스가 미국방대예요 대학관에서 아침 일어나는데 거기서 내셔널 워컬리저라고 있습니다. 전쟁대학원 국가전쟁대학원 거기서 제가 유학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국가안보전략이라는 학위를 주는 데는 그 밖에 없어요. 그 국가안보전략 석사학위를 제가 받았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유창하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겨우 받았지만은, <웃음>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 그런데, 제가 국제무대에서요, 그 외국 정상들 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완전 죽물을 뿌릴게요, 죽물을 뿌릴게요. 외국 정상들.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거다 난 보리자루처럼 말이야, 혼자 멀쩡하게 떨어져 있고, 있다 이건 안 합니다. 그 A4는 안 갖고 다니실 거죠? A4! 2000. <웃음> A4! 저희 비서관들이 그, 서서 하는 연설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하는 연설 작성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대요, 비서관이. 에프만 네, 네. 작성하는 놈들이, 아, 다,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고생 안 시킵니다, 저는. 네. 제가 태어나서 현재까지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군심을 부하들이 막 써주잖아요. 한 번도 부하들 시켜가지고 군심문쓴 적이 없어요. 네. 모든 군심을 제가 직접 썼고, 이번에 출마 서는 분도 처음부터까지 직접 작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도 다 쓸, 쓸수 있어요. 아, 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그 그런 처신을 보고 하, 우리 대통령 왜 저럴까, 쟁취스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을 통해서 와 아, 우리 대통령 최고다 말이야. 국민들이 어깨부터 올라가고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도 힘이 나는데 반대가 되면 곤란하죠. 우리도 마크네이트 님께서는 5개 국어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동님은몇개 예, 예. 국어 정도는? <웃음> <있습니까>? <웃음> 저는 저 이... 우리나라 저그 한국어 포함해서 아, 네. 3개국 <웃음> 3개 국어를. 요 어떤 거는 좀 스프로고요. 영어는 좀뭐뭐 중간 좀 뭐, 뭐, 중간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유 뭐 문재인 씨보다는 훨씬 낫네요. 문재인 씨는 반개. 아 거기는 뭐. 거기는 저하고 비교하면 제최일 반개 거고 분명 못 하. 다아 저하고 비교하면 제일단 모욕이다 모욕. 예예 예. 이게 반개다 이게 반개다. 자 우리 그 여사님이 좀 질문하실 게 있다고 하시예 아, 예, 예. 큰 목소리로 한번 좀 질문해요. 제가요 지금 우리. 크게 크게 얘기했어요. 네 대한민국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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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분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서는 뭐20몇 년, 30몇년 때려가지고 감옥에 보낸 거를 제가 가만히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이제서서 문재인이는 잘못을 무능하고 잘못을 많이 해도 지금 두루킹인가 그걸로 해서 문재인이 잘못이 드러났잖아요. 불법 선거로 해서 당선됐다는 거 불법 뭐그 댓글인가 그걸로 해서 그 김경순과 김그 네. 사람이 처벌받았으니까 네, 네, 네. 그게 드러나도 네. 민주노총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죄도 없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뭐 최순실이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보내는데 문제 있는 죄가 드러나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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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에 오늘 신문 보니까는 콩가루담이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도 그렇고 최대형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제3의 어떤 인물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뭐 제동님의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좀 봤어요. 네, 봤는데 네, 네, 네. 거기는 나의 어떤 철도철미한 철학이 좀결여된는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게 북한의 전략에 의해서 제도 짓지 않은 거를 무명 시워서 안보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좌파 정권을 세운 게 이게 북한의 전략이라는 거.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죄가 드러났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지금. 루킹 김경수. 그거 한, 한, 가지 하고요. 우리가, 제가 철저하게 보니까는 제가 대사관 앞에를 요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어? 한, 저거 미군 철수하다고. 그런, 이런 큰 팜프렛을 들고, 그런 게, 한 수십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나이 든 사람이니까 는 우리는 미군이 있는 거를 원하는데 한미동맹을 철저히 해서 원하는데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생각이 없이 미군을 어? 철수하라고 그러느냐 제가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그랬더니 거기 순경이 저 경찰이 나보고 그냥 지나가세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지나가기 지나갔는데 어떻게 돼가지고서는 이 광화문 대로에 미군 철수하라는 그런 큰 대말을 들고 여러 사람들이 그게 좌파 인사가 아닌가 해서요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또한 가지는요 어, 또한 가지는 제가 얘기하는 큰 그거는 상대를 알아야지, 상, 상대를 알아야지 성공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파가 이렇게 자파 정권을 서, 해서 북한이 이거 저기 우리나라를 어? 공산화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를 우리가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는 예, 야,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식해. 왜 예. 그런가 봐,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은 감옥 보내고, 죄도 없는 사람하고연하고연 예. 하고 연습하고, 연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고고하고 연습하고, 고하고연습하하고연습하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예. 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에하고 연습하고, 연하고 연습하고, 북한 체제를 최우순적 청산하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북한 체제가 청산되면 은 지금 국내에 모든 종국 좌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든 게 부, 북한의 그, 그 끊임없는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이러기까지 배나무는게 하나가 딱 있어요. 남조선 핵맹 역량 강화예요. 그 남조선을 즉하시키고 통, 공산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조선 핵맹 역량 안에 뭐가 있느냐? 전부, 그, 종북 자다 되어 있는 거예요. 빨갱이들. 그 북한이 다, 그 그, 그, 그, 그, 육성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그, 뭐 북한의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네. 당연히, 당연히, 남조선 핵명 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측결해야 될 게, 네. 북한 정권을 통일까지 얘기한 박근혜 대통령 제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 탄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러면뭐저 그, 국민의힘까지 콩가루지만 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국민의힘까지 네. <웃음> 내부에 그런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데 콩가루지 네, 네. 그 그다음에 뭐고 주, 뭐 주한미군 철수시 당연한 거죠 제일 우선한 게 남조선 행정력 강화에 미군 철수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왜? 우리의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이니까 그걸 와이 시켜야 되잖아. 그럼 미군 첩수가 최고수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런 얘기, 뭐, 모든 게, 그, 저걸 알아야 된다. 아니, 그, 게이 문재인 정권에서 규정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그 나쁜 짓 하는 거, 이거를 아예 경계도안 해. 문제하실 거안 가죠. 당연히 북한 정권의 그거를, 그걸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 그건 전부 다다보고싶어야 돼, 보고 싶.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적 개념을 복원시킨다 이거야. 명확하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 개념을 다시 복원시켜서 그 출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겠다. 방법은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피한 방을 흘리지 않는 방법을 쓰겠다. 소 연성작전.